여기서 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? 제발 끝날 때까지 나를 방해하지 말아줘. 난 여기서 살아나가길 바랄 뿐이야. 어! 어? 자네는 내가 여기 있는 줄조차 모를걸세. 죽어라, 이 거물이야! 어? 내가 이 낡은 무기라도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군. 고든은? 살아 있었구나. 쏘지 마세요. 나는 연구팀 직원입니다. 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었나? 아, 안녕하세요. 고든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알았다고. 총알같이 팁시다. 또한놈 잡아. 난이 모든 걸 예상했었어. 자네도 알지. 난난 난...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<웃음>